n a b r e haodor fra b a t a He sarbinti kruse bakye, batye kraa. Sundreya ienli freu brastronde. 의지를 부은 자가 홀로 서는 그날 만인이 무릎 꿇고 붉은 대지가 하나로 있다느니라 거대한 늑대가 험준한 산맥의 모습을 숨긴 채 조용히 기다릴 거야 모든 것은 루페온의 의지대로 저들을 넘어서고 반드시 목을 빼낼 테니까.